안돼 너무 안예쁘지 않나 나를 위한 마음 주머니가 빠지네 하루 자동두기 아, 그냥 내가 바로 해? 어? 사이가 났이가 아, <웃음> 아, 너무 자동두기 하는지 다아어감사합다 이제 누가 뭐할 건지 정해야 될거데 여기 우리 운명이 달려있거든? 알여 운명에. <웃음> 맛있지 마세차미스 핸드크림 맛은 엄청 좋은 핸드크림 다 놔두고 <웃음> 나 때문에 인사 <웃음> 잘 드세요 안녕 차미스 광고 주세요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맛있어 보이시 <목소러> 뭐켓을쏘 t h a t b u m l e <목소리> 음, 맛있지? 어. 나영화 너무 힘들어맞아 아, 아. 먹었어? 어? 이제 첫입이야? 아니 영하요나 연어가 기는된다 맛있지? 연어 맛있더라 나 아, 아, 이거 한 그릇 더 시켜야 될 거. 같네 아니면 저번볼때뭐 쓰고 있도왔야팝토같이 양보고 얘기하잖 나는 오늘 밥은 별로 안돼밥안 먹었을 때 먹었네 팝콘을밥안 먹었을 때 먹었대요? 네 배분이 아 혼자서 팝콘 응. 다 먹었거든요 응. 그 L 사이즈 인지 혼자 한개 들고 다먹었주진그 정도면 팝콘 좋아하는 것같아 팝콘 응. 좋아하 응. 팝콘 좋아해 토마토같아 응. 응. 먹을 수 있겠어? 겠다 응. 술안도 같이 나오고 술안 싫어? 네, 근데 어? 어? 한안 이상해? 아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름이 무슨데 이게 없어 근데 어쨌든 절이 있는 거, 절이 캐비야 다들 캐비어 다괜찮어다 괜찮네 캐러로 캐빌로? 좋아해? 캐빌러가 좋아해? 캐빌러 남자아이돌 아니야? 아이돌이 누어데 걔가 봤지? 남자아이돌 어. 어. 이름 아니야? 이 암울거 그그 먹는지? 보면... 아나 진짜 모르는데 말없이 큰 걸로 변경해 주시더니 자기가 볼까 봐 어? 왜? 아, 자기가 여기 용수님 키워놨어 놓은 용수님한테 버려면 어떻게 키워놨어 용하 <웃음> 보러 갑니다 자세히 보여줘. 코스타라이 근처. 그대가 승리일잘잡다 어. 세링크 w 하 바다 아 네,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어땠어요? <웃음> 시작! 안돼! 안 오! 했어! 괜찮아 안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페인트 냄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렇게이자마자 머리가 아프냐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자꾸 춥고 생각하니까 추운 거하면서 완전 지금 변했어요 반 변했어 뭐야아 이걸로 빨라 직접 만든 거였어? <웃음> 뭐예요? 어? 이거 그거다 약화? 아니 올올거뭐지 <웃음> 이거 거기 아니야? 그 맛집 채널에 나온 그 <웃음> 쿠키 앤 크림 아, 스모어. 음, 강아지 발바닥 냄새나. 어 그렇지. 오. 와. 약간밖에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뒤에 쿠키입니다. 이거 먹으면 1년치 설탕 안 먹어도 될것같아요 쿠키 많 있어서 실망했을 자리를 실망했다고 해야지. 음 와, 이거 먹고 이거 먹었더니 완전 단맛 일도안 컬러 립밤 응? 음? 립밤은 거같요 이름은 컬러 립밤인데 음. 립스틱처럼 음. 카메라에 한번 갖다 대주세요 뷰티 유튜버처럼 음. <웃음> 너무 킹만 <웃음> 이게 뭔가 립밤이라는 게 뭔가. 음. 이름은 립밤인데 음. 다 컬러 아닌가? 그, 어, 발린 거 보니까 는 음. 완전 립스틱이던데 <웃음> 귀엽, 너무 귀엽 여기다 <웃음> 초점이 안 맞아 먹으면서 동훈이 기다리는 중 ㅎ 브런 치즈 워플 하나 하나는 뭐상거없어 라즈베리야 라즈베리 코러 라즈베리 하나 브런치즈잖아 오, 버튼 주문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 <웃음> <웃음>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독서 노예요잘겠습니다 <웃음> 누구부터 얘기하실래요? <웃음> 일단은 제가 이네한 <웃음> 번만 줘요 <쫙>. 아. <웃음> 언니 자귀와 응. 진짜 맛있어 <웃음> 음, 커피도 맛있어 응. 어, 저녁하니까 동기들 닦으면 내가 진짜 동원님 무슨 껀데? 저경찰동 그런 거좋아 우리 집금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뭐뭐 아, 뭐 달고 이런 거. 또다니. <웃음> <웃음> 브랜포토 아, 하구요. 네. 아닐라 일러... 이거 이게,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건가요? 네, 네 나가서 그러면 집에서 해 <웃음> 지금 사면 들고 다녀야 되잖아 어, 어, 아 이쁘다 이쁘다 이 귀엽다 키치한 느낌 와 이거 둘다 이쁘다 근데 이게 더 이쁘다 <웃음> 뭐로 자겠다 <재밌다>. 와와 <웃음> <웃음> 이렇게 공간이 있네 여기 는앉아서 되는 카페요 우리 <웃음> <데일리> 가방 이쁘다 <웃음> <웃음> <웃음> <짠>. 완료 하나 <웃음> 어때요맛이 맛있어요. 어때요어요어요 맛있어요. 맛맛표현요 맛있어요. 요맛어요 맛있어요. 맛요맛 아니. 요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맛있게 다저 미안해. 처음 시켜 네? 다다 <웃음> 네, <맛있다>, 아니야. <맛있다>. <웃음>